자, 반갑습니다, 각도님들. <웃음> 2022학년도 4월 고3 어 전국 모의고사 화작 35번에서 37번 해설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작 같은 경우에는 어맨 첫 번째 문제가 이제 화법이 주로 나옵니다. 화법 그래서 뭐 발표, 강연, 강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화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보고 빠르게 빠르게 지문에서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 정도는 저처럼 머리가 나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수 있겠죠. 자,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고,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속담을 활용하고 있다 해서 속담을 찾아야 됩니다. 속담이 슉슉슉슉슉슉슉 보면은 속담이 없습니다. 맞죠? 그냥 한번 싹 스캔 해가지고 봤을때 속담이 보이는지 그럼 속담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 속담이 없다 자 그리고 청중과 함께한 경험을 환기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럼 질문은 물음표로 던지겠죠 자 물음표 근처만 보면 됩니다 그럼 국가지정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부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쭉 보면은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더 질문 있으신가요 해서 질문을 던지고 는 있는데 경험을 환기하기 위해 청중과 함께한 경험을 환기하기 위한 질문은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또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인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쭉 보면 각 기관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뭐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뭐 이런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만약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면은 무슨 전문가 무슨 교수 무슨 어뭐 질병관리청 뭐 이렇게 그 기관을 말하면서 그 기관의 누구의 어, 말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전문계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청중이 이해를 돕기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 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또는 자료를 보고 뭐 이런 말을 자료 제시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보면 은쭉 봤을 때 사진 1 제시 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문자 2개 숫자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예시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냥 어, 국가지정 번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다는 어, 사진 1과 사진 2를 통해서 쭉쭉쭉 쭉 해서 어, 강, 격차형으로 나누고 한글 문자를 무해해서 만들어졌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라는 어, 부분이죠 예를 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4번이 나옵니다 자 발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 제지의 장단점을 어, 나열하고 있다 그럼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 무엇이다 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 장점이란 글자가 눈을 쉽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아니겠죠 단점은 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고 슉슉슉슉 쇽 그냥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어,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질문 먼저 보고 이렇게 착착착 할수 있겠다 또는 나는 문제만 보고 이렇게 볼수 있겠다 그래서 선택지를 한두개세 개를 묶어 가지고 한 번에 찾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속담 활용했는지 경험 환기했는지 쇽쇽쇽 찾고 그 다음에 인용하고 있는지 제재장단점 나열했는지 쭉쭉쭉 찾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조금 더빠를겁니다 그래서 어 화법이야말로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한 빨리풀기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때 발표자가 사용한 발표 전략 자 청중특성 분석 그래서 항상 발표를 하기 전에 듣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흥미가 적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했으니까 어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되고 구성되어 있는 방식을 제시해야 되고 그 원리를 또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동영상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공군중력을 하기에 영상을,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해서 이거 맞죠 그래서 영상을 제시하면 은 흥미가 유발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니은을 고려하여 국가지점 번호가 한글 문자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알려주기 위해 사진을 활용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해가지고 이 부분도 맞습니다 맞죠 자그 다음에 디귿을 고려하여 어, 사진 2를 활용하고 있다 격자형으로 나누어 그러면 여기보면 어 격자 남단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각각 100km 간격으로 격자형 그래서 어 국가 지존 번호를 격자형으로 나누어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자 ㄹ 사용된 위치 표시 방식에 대해 알기 원한다 그러면 만들어지기 전에는 만들어지기 전에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방식이 있었다 인터넷 검색 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겠다 해서 제, 제각각 다른 위치 표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해서 어 실시간으로 검색한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자 미음 표지판의 설치 현황 자 표지판은 12000개 이상씩 꾸준히 설치되고 있다 했는데 지역간 설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도표를 사용했다 지역간 설치 현황의 어, 비교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표를 제시하긴 했지만 음, 설치 현황은 1이0 0개씩우준히 설치되고 있다 했으니까 지역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번이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다음 다음은 발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는 것입니다. 자, 자료 1의 가, 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 국가 지점 번호의 기준점이 위치하고 있겠군 해서, 여기 보면, 어, 가나다 순으로 한글 문자를 부여하여 만들어졌는데, 어, 기준점에서 100km 미만을 가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가, 가니까, 어, 세로, 가로 세로로 전부 100km 미만이겠죠. 그러면, 어, 국가 지점 번호의 기준점이 위치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맞는 말이고. 자, A 구역의 시작 지점은 B 구역의 시작 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자 격자 하나가 몇 k m 입니까 100km 간격입니다. 그래서 100, 100, 100 하면 300km 그래서 맞죠? 자시 구역의 국가지점 번호 중 한글 문자는 마사겠군 마사 자 가, 나, 다, 라, 마, 고그 다음에 가,나,다,라,마,바,사고 그러니까 마,사 가 맞겠죠 맞잖아 가에서 아로가 그러면 가,나,다라,마,바,사,아 가 되잖아 그리고 가에서 사로 가 가,나,다라,마,바,사 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사 가 맞겠죠 그 다음에 자료 2와 같은 표지판은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기 어려운 곳에서 어, 위치를 알리는데 유용하겠군 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가 있어야 돼. 맞죠? 근데 도로가 없으면 은어 이렇게 산이잖아. 산 머머산 뭐뭐 산 국립공원이니까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기 어려운 곳에 어 위치를 알리는 데 유용하겠군 해서 여기 도로명 주소가 없는 곳에 설치한 표지판이 표시되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자료의 국가지점 번호, 번호 표지판은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484.85 북쪽으로 813.3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겠군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예를 들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바 51228610 에서는 다바는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200에서 300 북쪽에서 500에서 600 사이인데 어, 동쪽으로 51.2 그러면 여기 84.85니까 동쪽으로 기준점에서 라가 되려면 가나바 라니까 384겠죠. 384 겠죠 384왜냐면100 200 300 부터 라 잖아 그러니까 384 그리고 아 같은 경우는 <웃음> 아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아, 아니까 여기서 어 100, 200, 300, 400, 500, 600, 700, 7 0 13.33이겠죠 그래서 어이 부분이 틀렸다 384.85고 여기는 73.33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 화법 어 35번에서 37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어 제가 해설을 하면서 푼게 11분 가량 되는데 여러분이 혼자 푼다고 하면은 한 4분 정도 걸리면 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맞냐 틀렸냐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어 그리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